아저씨 위에 오늘 모이 제 아저씨 위에 방란의 파티를 준비를 했는데 준비 되셨습니까? 준비 됐습니까 준비 되셨으면 소리 한번 후 소리 질러주세요. 응? 자, 방란의 파티를 하기 위해 몸을 들어주세요. 너도. 이겼어? Blue 헤헿 덮은 Ah n e 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Ah nee l 주루야마 누구에서 나도 좋아마 나도 좋아 빨리 빨리 빨리 어 저기요, 엄마 신경 좀 써주세요. 아, 아.